안내! 아케나인에 도착했습니다 착륙지점 탐색 완료 착륙합니다 내리실 때 발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했군요 그럼 가볼까요? 구한자님? 헤매시지 않도록 가이드하겠습니다 언제 와도 진짜 활기차다니까? 게이트의 영향은 거의 없었나 보네 기사단 애들이 잘해줬나 봐 <웃음> 유능하군 <웃음> 정말 만족스러워 보이는 거려? 늘 최고로 추구하는 린지답네요 우리 기사단은 정말 최고야! 언제나 주민들을 지키는 상냥함!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안 그래도 클레르가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이리저리 부산 떨지 말고 잘좀해이 녀석 갑자기 시비냐! 내가 어디가 어때서! 흥, 폐야! 폐야가 한 말씀 해주세요 어... 클로이에게도 클로이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제게는 두분다 믿음직스럽답니다 받아주지 마시지 전방에서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군으로 보입니다만 확인 부탁드려요 어? 저건... 충성! 태양의 기사들이 영원히 지지 않는 솔레이의 태양을 뵙습니다 옥체 강령 무탈하심의 소인 리타는 <웃음> 어, 제가 또선을 지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유리아님을 직접 이두 눈으로 뵈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그만 <웃음> 유리아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정말로 솔레이 왕국 태양기사단 단장 클레르가 영원히 지지 않는 솔레이의 태양을 뵙습니다 거주민들의 피신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피로를 푸시죠 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클레르 로제, 수고 많았어 너무 위험하게 싸운 건 아니지? 그럼요, 캐서린 언니 어, 어머, 이분은... 혹시... 그렇군요 이분께서 바로 유리아님이 말씀하셨던 저희의 마지막 희망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양기사단의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클레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원자님을 환영하는 연회를 제일 먼저 열고 구원자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걸맞는 시기가 아니네요 예 일단은 잠든 자들을 애도하는 것이 먼저겠죠 구원자님 환영식에 앞서 진행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이 무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대려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추모의식을 준비하도록 하죠 여러분, 부디 힘을 빌려주세요